그럼 부장 자리가 하나가 없네요, 이 형은? 어 없을 수도 있어, 안 뽑히면. 자, 그리고... 자, 민호야. 일어나고. 자, 반장 뽑을 텐데 반장은 나한테 그 학교 오기 전에 입구에서 누가... 촌지를... <웃음> <손질을. 웃음> 어저 육성 회장님께서 봄샘에게 <웃음> 어, 보내주셨어. 치맛바람, 치맛바람. 자, 발표를 할게. <웃음> 치맛바람. 자, 반장! 자, 반장! 장민호. <웃음> 아 반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<웃음> 투표도 안 하고요? 도대체 반장을 몇 년, 몇 년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, 우리 민호 네, 네. 어, 공정하게 네. 어, 반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일로 나와요, 민호는 자, 나오면 반장이에요 <웃음> <웃음>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좀겠습니 좀 아, 어.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. 그치. 어머니한테 큰... 감사하다고 그... 네. 알겠습니다 어. <웃음> 여러분 반장한테 박수. 오늘, 오늘 집에 좋은 게 도착했을 거예요. 어, 어. 대, 대, 대문 앞에. 어. 대문 앞에 어. 좋은 거 도착했어요. 아. 자, <웃음> 자 이렇게서 해 반장은 민호가 아, 그래도 그래도 이제 복학생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사회 경험도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반장은 이제 민호가 자질했어요.